11월 17일 수능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엄청엄청 떨리실텐데 마무리는 잘하고 계신가요? 긴장하지 마시고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매년 수능 때마다 찾아오는 한파에 대비해서 꼭더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시고요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브레이브 웨스가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다 같이 둘, 셋. 안녕하세요! 빅스타입니다! 네, 수능이 벌써 성큼이 나왔습니다 yeah, 그렇죠, 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한 12년 정도 여러분 준비를 하신 거예요 되게 귀엽다. 오래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 꼭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빅스타가 응원하니까요 네 준비한 문제는 맞추실 거고 어, 모르는 문제가 있더라도 네, 찍어가지고 꼭 맞추실 겁니다 네, 그리고 밥도 꼭 챙겨드시고 옷도 꼭꾸부 싸매고 예 어... 추위 조심하세요 네, 그리고 생각한 만큼 네. 네, 점수가 잘 안나오시더라도 너무 기죽지 마시고 네. 네, 네, 열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빅스타가 수험생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지금까지 우리는 빅스타 학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수진입니다 네, 여러분 수능이 얼마 안나왔습니다 많이 떨리시죠? 저 떨렸어요 <웃음> 네 요즘 날씨도 쌀쌀해지고 추워지고 이제 옷을 껴입고 시험을 보러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감기 걸린답니다 여러분 아침밥도 든든히 드시고 준비한 만큼 수능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지금 끝이요보세요네 <웃음> 안녕하세요 네 펀치입니다 네, 엄청 엄청 중요한 시험인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공부한 부분에서만 나왔으면 좋겠고요 어, 형들 누나들 수능 만점 받으세요. 네, 그리고 파이팅. 그리고 수능 대박. 그럼 지금까지 펀치였습니다. 안녕.